네 반갑습니다 선물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 5월 22일 일요일입니다 자, 어, 아침 9시 48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휴일은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 오늘의 주제는 어, 옵션 공부하는 슈퍼겜 이라는 어, 타이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음, 2022년, 어, 2020년 3월 19일 날, 이 471배가 터진 푸드 옵션을 한번 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또 반복되는 것이고, 어, 어떻게 에, 이런 장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날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걸 분석하는, 어, 연구하는 어, 날이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다섯 배가 아니고, 70한 배가 터졌어요, 지금. 70한 배가. 하, 요 날이거든요, 지금. 음, 431.3에, 이 예, 옛날이 미클리 옵션 만기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세 편에 걸쳐서 어, 동영상을 남겼습니다. 요거는 이제 누구라도 보실 수 있는 동영상이니까 한번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푸드 옵션이 471배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날이 언제냐 면은 2020년 3월 19일이었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올렸기 때문에 굉장히 기중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걸, 이 실제 일어났던 그 자료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까, 아,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던 그 정보를 지금 딱 보니까 아 이때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판단하는 그 능력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그렇죠 어, 여러분도 이 이제 이 화면을 보다 보면 어, 지난달에 대박 모습을 이렇게 볼때 실력이 향상되면 그때 당신 안보였던 것이 보입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아는 만큼 볼 수밖에 없어요 모르는 부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보면서 또 어, 새로운 어, 또 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때가 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때가 보시면 2020년 3월 19일이었죠. 보세요. 3월 19일이에요. 언제냐면 이때입니다. 지금 2020년 3월 19일. 요거 장대 음봉. 이제, 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어, 이게 어, 더 올라갈 것이다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는 말이죠. 이렇게, 최저점이 왔을 때는, 더 추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리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이때 방송도 그렇고, 어, 이렇게, 이제, 이, 음, 코로나가 세계에, 이제, 강타를 때린 거죠. 코로나가, 이 세계 증시에, 완전히 뭐 엄청나게 고평가 되었습니다. 부도옵션이그 시세표를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방송을 보시게 되면 자 그리고 말이죠. 보세요. 이저째에서 약간 상승한 상태에서 이달이 보세요. 2020년 3월 19일 목요일이죠. 위클리 옵션이 만길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어떻게 장난을 치는지 정밀하게 볼 수가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여러분. 이런 귀중한 화면 어디서 볼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와, 저는, 저는 이, 이 화면 보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아, 이, 이 친구들이, 이 외국인들이, 아, 이런 식으로 핸들링을 하는구나를 느꼈어요. 자, 보세요. 그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응? 이 폭락시켜놓고, 그 다음날, 이제 한탕을 해 먹었잖아요, 그죠? 위클 옵션으로 이제 다 이빨에 땡겨 먹었으니까 이제 이보세요장 음? 양봉 만들면서 그 다음 날까지는 이제 또 하락을 시키죠, 그죠? 그러니까 외바닥에다가 쌍바닥, 쌍바닥 치고 이제 올라쳐버리죠, 그죠? 주식으로 에, 매수를 해버리니까 이제 올라치는 거죠. 이 매도 세력을 완전히 에, 능가해버리죠, 이 매수 세력이 자금이 들어오니까, 예, 재정 자금이 증권 안정화 자금이 들어오니까 올라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다 갭 상승해버리죠, 그죠? 아, 이 보세요, 그죠? 음봉을 하더라도 상승한 상태에서 음봉입니다 보시면, 그죠? 크게 이제 하락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상승할 때는. 그래놓고 이제 올 선을 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 선을 타고. 오일선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오일선을 해보 가죠. 그 다음날. 또 오일선을 딱 지지했다가, 이렇게 오일선을 타고, 계속 올라갑니다. 상승, 상승장일 때는. 그니까 러 상승장일 때는, 주식 투자하는 게속 편해요. 그죠? 상승장일 때는. 그냥 주식 사놓고 기다리면 된단 말이죠. 선물은, 왔다 갔다 하니까네. 그게 어디까지 갑니까, 여러분? 어? 이 최저점, 196 찍고, 이제 이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을 한번 보세요. 이매수 신호 나와도 이건 무시해야 되겠죠, 그죠? 이걸 또 다시 매수 신호가 또 생기면서 상승으로 가는데, 우회선을 타고 계속 올라가야죠, 우회선을 타고. 자, 여기서 이제 어제 방송을 해드렸던 이제, 197배가 터진 게, 이 종목, 이 조, 이때죠. 197배. 푸드 옵션에서, 197배. 이때 인가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네. 이때는 아니네. 어. 자, 또 가봅시다. 자, 이 상승장은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계속 올선이 타고 올라오면서 다시 또 올선. 쭉 올라갔죠. 자, 이때 이제 m S c d 가 매수, 요거는 정확하게 또 크게 먹죠. 그렇죠? 네, 이때입니다. 이때. 이때가 어제 방송했던 197배, 그죠 8월 20일 날. 이때도 목요일 날이었습니다. 위클리 옵션 만길이었죠. 하하, <웃음> 이게 21선을 관통을 하면서 하방으로 내리꽂을 때. 이때가 대박이 터진 거예요, 지금. 그 전에는 이렇게 행보를 했던 날이었죠, 이날은. 은봉, 몸통이 작은 은봉이었죠. 그걸 시가가, 어, 완전히, 예, 개파락을 시키면서 그냥 밑으로 쏟아진 날이었습니다. 물론 약간 반등했다가 쏟아졌어요, 보세요. 그죠? 윗꼬리가 달렸지 않습니까? 최저점까지 가면서. 이때도 외국인은 한탕 해먹고, 그죠? 목요일위클 그러니까 위클리 옵션으로 정말 짭짤하게 수익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놓고, 한땅 해먹고, 또 상승을 올려버리잖아요. 이 매도, 만약 매직에서 매도 쳤던 사람은 또작살나는 거죠, 이렇게 상승장에서. 자, 이렇게 흘러갔던 거, 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제 했던 것이고, 다시 밖으로 해가지고, 다시 밖으로 해보죠. 자. 자, 이 과거는 과거는 말이죠 이렇게 해서 역사는 반복이 되는 거고 주가도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 상승장은 한참 올라가고 하락장은 짧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역대적으로 지금 400, 네, 471배를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을 다시 보는 겁니다 코로나가 이 증시를 강타했던 3월 19일 이었습니다. 2020년 3월 19일 이 자료를 갖다가 이렇게 저장해 놓은 것도 뭐 저장할 당시에는 이렇게 보느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 일은 또 반복이 되잖아요. 그죠 반복이 됩니다. 이런 장이 또 나타나요. 또. 이제 스톱을, 스톱을 하죠. 자, 이때, 자, 스톱을 일단 하고, 자, 이렇게, 그죠? 상, 승을 했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하락할 건가, 말 건가, 21선에서 이제 이게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상태가. 자, 21선이 무너지니까, 60일선도 무너지고, 120일선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 분홍색깔이 201선인데, 201선도 무너집니다. 왔다 갔다, 이제, 200일 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꽝! 내려가, 박죠. 두두두두두, 내려갑니다, 누가 팔았겠습니까? <웃음> 다 밑에서 산 사람은 외국인하고 기관입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밑에서 다 사죠. 그래가지고, 끌어올립니다. 471배가 터졌던, 2020년 3월 19일에, 장때 음봉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외국인들은 추식으로 내답합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면 추식으로 6천억을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폭락을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푸드옵션을 매도합니다. 푸드옵션을 뭐 100억인가 150억인가 그래요. 푸드옵션을 매도해가지고 그 다음날 상승할 때 털어먹는 그런 전략 이때 이, 이 폭락할 때도 말이죠. 선물을 매수를 했어요 이날 이 외국인들이 특이하죠 그죠 그러니까 주식으로 박사를 내면서 저가의 선물을 매수하면서 그 다음날을 예측한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그죠 아, 이런 식으로 한탕을 해먹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위클리 옵션으로 한탕 해먹고 이제 콜로 또 한탕 해먹고 뭐 이런 식으로 꼭먹고 알먹고 그죠. 가재잡고 도랑치고 막 그런 식으로 이걸 장을 자지우지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병곡 일어났을 때의 외국인의 행태를 우리가 이렇게 또 어, 보실 수 있었고 어, 굉장히 큰 교훈으로 와닿습니다. 여러분 꼭이 동영상 참고하셔서 이런 대박장에서 터날때도 어, 어, 이대남자 장대은봉일 때니까 일단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결정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계속해서 제가 장대은봉일때 털고 나오자 장대은봉이 되면 그때 다 청산하고 나오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멘트를 날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지난날의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은 그때가 최저점이었다는 것을 예, 경험했기 때문이죠 야. 아하, 굉장합니다. 굉장히. 네, 이렇게 해서 어, 소중한 정보를 일단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휴일 날 이렇게 옵션 공부하셔서 어, 우리 슈퍼 개미가 되자고요. 471배가 터진 풋옵션에 대해서 오늘은 제방송을해 어, 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십시오. 그동안 어, 동영상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중하고 소중하고 이런 데이터는 어디서 구할 수도 없는 현장에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력이 향상될수록 계속 안 보이던 정보를 알게 될 겁니다. 저도 뭐 깜짝 깜짝 놀랍니다. 아, 대단하다는 걸 느낍니다. 정말 이 자료는 정말 공개하기가, 공개하가 어, 공개하기가 공개? 에, 하기가 너무 아까운 자료죠. 네, 그런데 공개를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많이 도움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